당시의 가문이 절 수호할 겁니다. Bye. <laughs> 악뚱하게 체계풍이니 무조건이 알려주면 우리정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비는 넘긴 거겠죠 금기를 깨뜨린 대가를 감당해 보시죠 니인이풀려버렸어수없어요가나가 나를 낳을 수없나설수없어요내가 나를 하 모두 가한가요를낳한우리를 지킬 거예요 업무가겠세. 제게 봉인이 풀려버렸어 우리이꿈라설수 없어요 목이다고 꿈으로 사라져라 제게 봉인이 풀려버렸어 앞서가겠지 제게 봉인이 풀어 겨울이 오고 있어 목말르다고 제게 봉인이 풀려버렸어 올라설 수 없어요 내가 앞서설수없어이 겨울이 오고 있어, 겨울이 오고 있어. 세계 폭인이 풀려버렸어압도가겠다 눈으로 사라져. 목마리다 겨울이 오고 있어 내가 설수없어 <목> <목> <목> Mary b o o t 없어요. 내가 앞도가기 전에 봉이버렸어오 있어. 수없어 좋아. 봉인이 풀려버렸어. 가다조금라설수없어 겨울이 오고 있어. 수없어이 풀려버렸어. 내가 내가 겠다 좋아. 겨울이 오고 있어. 몰라설 수 없어요. 봉인이 풀려버렸어. 수 없어요. 내가 앞도가겠다 꿈멍물러설수 없어요. 우리 오고 있어. 바울을 부탁한다. 춤추는 <웃음> 눈숭이를 봐.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데.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o 악 r 악 음악 음악 음 있어. 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어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가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오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 굴러설 그래, 수 없어요! 내가 압도가겠지! 겨울이 오고 있어! 굴러설 수 없어요! 내가 압도가겠지! 같이 갑시다! 마땅히 받았어야 할벌 지키는 자의... 사명 월차금! 너리 네, 옵니다! 세계풍인이 팔려버렸다 꿈은 라설수 없어요! 봉인이 풀려버 오고 있어. 겨울이 오고 있어. 눌러습니다설수없어인이 풀려버렸어. 꿈 겨울이 오고 있어. 설수 열차가 겠습니다꿈 겨울이 오고 있어. 제게 인이 풀려버릴 수가 설수없어 이처도로 흔들리겠습니다. 조금 겨울이 오고 있어. 놀라설 수 없어요. 제게 봉인이 풀려버렸어. 물러설 수 없어요! 계풍인이 <목소리> 풀려버렸어! 겨울이 오고 있어! 물러설 수 없어요! 신열차 <목소리> 흔들리겠습니다! 설수 없어요! 계인이 풀려버렸어! 꿈! 겨울이 오고 있어! 물러설 수 없어요! <목소리> <목소리> <병원이 오고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없어요! 열차구! 흔들리겠습니다! 세계풍인이 풀려버렸어 겨울이 오고 있어 스윙금 올라설 수 없어요 어? 겨울이 오고 있어 열차가 세계풍인이 풀려버렸어 스설수 없어요 내리겠습니다러설리어습니다 d d a 내리기 s m i 리기 smidda. 내리기 s m a 리기 a 리 i d i d d a 내리기 s m i d d 리기 s m i 리기 smidda. 리기 금기를 깨뜨린 대가를 감당해보시죠 봉인이 풀려버렸어버리오가버버리오가버버리오버렸가리오버버어가 예, 영, 야, 우리 오고 있어. 다 저기, 는이니펌이인이니려버렸펌고만펌이이이니펌이이니려버렸어이니 펌이니, 펌이이이 제 세계 인이풀려버렸인이풀려버렸짜기는인이 풀려버렸어. 짜기는영인이 네 풀려버렸어. 인이 네. 네 풀려버렸어. 게짜기는인이 풀려버렸어. <기름> <기름> 겨울이 오고 있어! 지금이 <목소리> 거래 <웃음> <밀려버렸어. 목소리> <웃음> 겨울이 오고 있어! c a b 하인 것, 은하인 것, 은 것, 은하인 것, 은을인해서하인 것, 은하인 하인 것, 은하인 것, 은하인 것, 것, 은하인 것, 하 세이을만 세이코만! 세이코만! 세이코만! 이코만 세이코만! 세이코만! 세 일는은 됐나요? 숨결까지 알려주고 최선을 다해서 꿈. 브리스니 각은 됐나요? 숨결까지 알려주고 보는 것일래? 최선을 다해서 꿈. 스니 각은 숨결까지 알려주고 최선을 다해서 안쪽이 는거들말 슬픔 프립슬리크하고 슬 Okay. <laughs> 수 있는 건 아니다 의혹에 넘어가지 마라 내 버블 건포도 잘 쓰죠 시모한 예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어? 최고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w h a